일본, 전설의 트레이더 BNF. 약 2천만원으로 8년만에 자산 200억엔, 하나 약 2,12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주식 천재입니다. BNF의 뜻은 존경하는 미국 투자가인 벡두니르하프의 이니셜을 꼬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1978년 3월 5일생의 코테카와 타카시는 아르바이트, 용돈으로 160만엔을 모아 2000년도에 주식을 시작을 했고, 그때까지는 주식 서적을 한권 정도만 읽었다고 하며, 그 책은 호퍼의 저서라고 말했습니다. 株の勉強を別に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株の売買をどうすればいいのか本一冊くらいは読みましたねインターネット証券が始まったばかりなので本も役に立ちませんでした直接見て経験をすることがすてだったので自ら身につけるようになったようです 당시 대학교 2학년이던BNF는 학교 생활의 재미를 못 느낀 케이스였습니다. 친구도 없고 집에만 있는 히키코몰이라고 소개되었을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우연히 주식을 접하게 된 후로 2년 만에 자산 1억엔 하나 약 10억을 만들고 대학교를 중퇴하며 전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제이컴의 주식주문 실수때입니다 5년 12月8日, 미즈호쇼 견가이샤で 6 1만엔 단위株売りを 1엔, 61만株売りで注文ミスしたのだ. 取引시6 7만엔의出初め 67만원の出止めで彼は... 그는 6 4万円で5 0株買い注文を入れたところ6 3万円で取引された再び5 0株の注文を入れたが下落し続けるのを見てすぐ1 0 0株ずつ注文を入れて計7 1 0 0株を買収することになる偶然と実力と資金力が重なったのだ以後7 7万2 0 0 0円で1 1 0 0株を売り残り6 0 0 0株は9 1万2 0 0 0円で売り渡し初日で2 2億円の利益を出した会社職員の失誤で一株をメド한다는 것이。 161만주를 매도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역대급 사건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던 BNF는 제이컴 주식을 단번에 사들였고 16분만에 22억엔 하나로 약 211억을 벌게 되었다고 하네요. 제이컴에서는 소송을 걸었지만 이미 주식거래를 통한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그 실수조차 합당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죠. 이렇게 BNF의 하루 아니 16분만에 시세차익은 200억원이 되었습니다. 2007년 당시 BNF는 하루 700개의 관심 종목을 보고 있었으며, 기업 가치 등의 수치는 보지 않고 매매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주식을 장기 보유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증권사에서 일할 생각은 없다고 하며, 머릿속에 주식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어서 경제 프로그램, 증권 방송,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경제 지도는 일절 보지 않았으며, 또한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고도 하는 것도 있으니, 그런 것 같습니다. 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여행 같은 것도 싫어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이 안 열리는 휴일은 산책을 주로 하였고 펀드의 투자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장롱 운전자라 운전은 직접 하지 않고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어도 주변 사람 친구들에게까지도 잘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단기투자보다는 단기투자인 단타로 돈을 벌어들인 케이스입니다. 철저하게 차트를 분석하여 가격이 변동되는 법칙을 몸으로 익혀 주식에 대응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운용한 결과 자산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고 해요. 매일 아침 8시 15분에 일어나서 야간 선물과 미국 증시를 확인하고 취급 종목들의 뉴스들을 확인하면서 점심 휴장 시간에 커브동으로 끼니를 때우는 코테가와 타카시 트레이더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트레이딩의 귀재입니다. 계좌가 확실히 증명된 개인 데이트레이더 중에서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bnf를 넘는 사람은 없다고도 하죠. 투자고문이나 부탁 출판권율 수 없이 받고 있지만 일체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출판을 거절하는 이유로는 자신이 그만큼의 고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소프트뱅크 손정희 사장과 회담했을 때에는 자산운용을 부탁받았지만 거절했다고도 합니다. 운영자산이 커진 이후로는 기총 30위안의 종목만을 매수매도 하는데 이후 자산이 많아지면서 주식뿐만 아닌 부동산 투자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식 투자만으로 운영하기엔 너무 큰 자산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스윙트레이더라고 밝힌 비행케이는 철강, 자동차, 은행 등 그때그때 시세가 오르는 업종을 대상으로 매매를 하였으며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배우지도 않았고 주식은 재미가 없지만 끊기가 어려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학점만 이수하면 대학교 졸업을 할수 있지만 그게 안돼 4학년 중퇴 상태이며 옵션은 하지 않고 현물과 선물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이후로는 나이가 든 데다 자산 규모가 너무 커져서 이전 같은 공격적인 투자는 포기했고 일반 장기투자자처럼 포트폴리오를 분산한 뒤에 주식투자를 은퇴했으며 BNF의 대주주공시가 2013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다고 하죠. 변동이 생기면 각 기업에서 해준 배당을 재투자한 정도로만 주식거래를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2018년 부동산 매매를 주요 거래로 삼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투자기법으로는 첫 번째, 신용은 쓰지 않고 하락하는 장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IT버블로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때였죠. 떨어졌으니 오른다는 관점으로 다시 오를 만한 종목에 과감한 투자를 했고 그러한 투자로 오히려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도 공포에 살아 라는 말씀들 자주 하시죠. 막상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대로 상승시에는 시총순이 상위 종목들만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25일 이동평균선의 괴리율에 주목하는 것이었는데요. 스윙을 주로 구사하며 PER 등의 지표는 장기 보유를 하지 않기에 보지 않는다고 하죠. 주가가 25일 이동평균선에 대해 20에서 35%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면 15%까지 회복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 판단기준도 있었겠지만 특이한 부분은 25일 이평선을 통해 매매를 한 부분입니다. 25일 이평선에서 마이너스 괴리가 최소 20%라면 매매를 했고 이상적인 비율은 35%였다고 합니다. 괴리율을 보인 주식을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2000년대 일본 주식 시장에서는 먹혔던 방법이라고 하네요. 따라한다고 해서 똑같이 돈을 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과 볼린 저밴드 등을 통해 바닥인 주식을 찾기도 하고 떨어지는 칼은 위험해 보이긴 해도 자신만의 기준으로 이쯤에서 반등이 나와 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통해 매수를 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감이 생기려면 수많은 차트를 돌려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오늘은 성공 투자자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자발생 시장은 정직다. 주가가 락すれば 思う. 단의 가격이 다고판매